오늘은 까잔, 황인범 경기 보러 가기 전, 빼젤에서 유명한 빼젤 고프에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, 한국 사람들도 여행 와서 많이 가고 유명했던 곳인데, 한번 오늘 버스를 한번 타고, 뭐 34정거장이라 하다? 몰 하나? 뭐라나?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. 버튼을 이렇게 타는건데 제가 잘못 입력해 가지고 앞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마그자로 가 가지고 아 고생 안했어 여기서 타는 겁니다 300번 424번 200번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빼 째르고 프오는데 아프도바라는 그 전철역에서 맞은편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이 성질이 급해갖고 아도바그 자를 놀러가지고 버스터미널까지 갔다가 아 무슨 뭐 버스냐 아무튼 뭐 이렇게 주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, 날씨는 별로 뭐 좋진 않습니다 제가 원래 그 러시아 백신을 맞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백신을 맞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백신을 맞아도 한국 가면은 자가 격리 해야 되고 아무 숫자 떼기가 없어요 뭐 빨리 승인을 받던가 뭐 한국이야 뭐 얀센이나 모더나 아스타라제니카 같은 경우에도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틀 전에는 WHO인가 그 실무단들이 왔다고 하는데 저 우랄 쪽에 있는 스프니트인가 뭔가 그거 러시아 백신 뭐 시설 기반시설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빠꾸놓고 갔댑니다 뉴스 보니까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러시아 백신 맞아도 아무 시질이기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좋은거지 여행을 하더라도 제약도 많고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아줌마들이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왔다 그러는데 여기 처음 와보는데 작은 읍 같은 데에요 읍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없네요 또 왔었었나 기억이 안 나네. 아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제. 뭐뼈또대젠가그 사람이 뭐 여기 와가지고 여름에 여기 쉬나아 배고파. 아휴, 백신 때는 아주 짜증나 죽겠네요. 깨끗하게 자세 났네. 여기서 뭐산천기노랑 여기서 같이 쳤나? 아, 좋다. 여름궁전. 저기 핀란드만이 보입니다. 가 봐야 되겠죠 저 끝까지 에 가봐야 되겠죠 아 여름에 오고 좀 날씨만 좋았으면 음, 배경 잘 나올텐데 아니 여기 와 봤었나 영상으로 봤나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영상에서 봐서 그러나 8년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봅니다 자주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여행 다니면은 그 여행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귀차니즘 때문에 건물 다 똑같은데 뭐하러 보러 가냐 라는 생각에 왜낯설지가 않지? 내가 빼떨어델지였나낯설지가 않아 언제 와봤던지 테레비로 봐서 그러나? 낯설지가 않아 내려와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4,500m 정도 가면은 그 핀란드만이 나오고요 뭐 대제가 살았는지 왕이 살았는지 참 이런 큰 데서 뭘 했는지 참 잘해놨네요 첫 번째 다리 Macron. m 야 c r 지가않 a c r o 지 m a 내가 그 표토르, 표토른지 뭔지 그 대제였나? 아, 이 오리 많다. 야. 아니, 가만 있어봐. 저기, 가스프로비딩이 저기 있네? 별거안뭐네 이런. 마지막 단입니다. 오늘은 안 하나? 여기도 안에 이런게 있네 바도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알았어요. 네. 아... 메뉴? 가격 무진장 쓰네. 먹어야지 그래도 배고픈데. 아무튼 샐러드하고 돼지고기하고 잘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팁을 하나 드리는데요 미국처럼 러시아는 팁이 의무적이 아닙니다 얘네들 외국사람들 보면은 압슬루지바이 라고 딱 써있어 가지고 그냥 10% 떼어 버립니다 2000원 2 0 0 0을 먹으면 2 0 0루을 떼어 버리고요 에휴, 그냥 안말 안하고 나왔는데 뭐 비싸도 배고프면 먹어야지 뭐 쓸데없이 다른 데가가지고 7, 8천 쓰는 거 보다 4배에 집어넣는 게 낫지 않습니까 고기덩어리라도 그래서 먹는 거에는 돈 아끼면 안 돼요 해외에서 쓸데 없는데 쓰지 않으면 되지